오늘의 여주 니키입니다. 아주 능숙하게 남자의 지갑을 슬쩍가는 니키. 같은 시각 샘의 어머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는데 사실 니키와 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약속다운 댕댕이에게 줘버리는 셈. 문자를 받은 니키는 전속력으로 샘에게 향하네요. 헤이. Hey. 헤이. Hey. I'm worried someone's gonna see and tell your mom. Being together for two whole days. Thanks. You ready?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니키. 이때 지나가던 자동차를 경계하는 이키 you so much.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는 이키입니다 I think you should come to Nashville w i 샘의 제안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니키 다음날 샘 몰래 집을 나서는 니키인데 이때 니키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 하지만 니키는 이들을 간단히 제압해버립니다 집 안에 있던 샘은 누군가에게 잡힌 상태. 사실 니키는 어느 조직의 보스 딸이었고 니키는 그런 곳에서 도망을 친 상태. 그리고 언니가 이런 니키를 잡으러 왔던 거였습니다. But I'm curious what she does now. <웃음> I'll do whatever mom wants. You can't take her. I am taking her. Don't worry, mom said not to kill you just to beat the fucking shit out of you. 정신을 차린 니키 언니는 샘을 데리고 간 상태 you you 니키가 샘을 구하러 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